자... 이제 재밌다라고 투표한 사람들 다들 수청해버릴까 이제? 야 쩐다 진짜 어 <웃음> <웃음> <오>, 뭐야 <이거. 웃음> 아하 <웃음> 서로 죽여라 이제 바로 드네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받아들이길 했어요 지금 서버 상태가 맛이 아닙니다 마탱이 갔어요 지금 다크소 아참 다른 시리즈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그런데 실제로 설리반 대검이 진짜 아모리였으면 진짜 좀 반전이겠다 설리반이 아모리 기사였다? 설리반이 흉내낸게 맞다고? 하긴 그 어디냐 로스릭 쪽에 보면은 설리반 검이랑 좀 비슷한 석상이 있어요 검 들고 있는 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리반이 그석상의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 똑똑한 무더가 엘든링 모션 봤냐고요? 난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든링 안살 겁니까? 그래서 엘든링안살 거야? 저는 엘든링 관련해서 게시글 덧글이라든가 볼 때마다 참 웃긴 게뭐 기존에 있던 모션 비슷하다 뭐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뭐 식상하다 그래픽이 굳이다 <웃음> 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아 물론 물론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살 거야? 알겠어 말겠어 싫으면 하지 말던 가 에이 그렇게 나오지 말고 자유로운 그 의견을 뭐 해야죠 저는 덧글 같은 거 보면서 그냥 그냥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나도 그냥 뭐라도 뭘 말을 했을 텐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 아,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좀귀찮아져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서 반박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감정 소모만 하게 돼요 나만 힘들어져 없지 않아 싶죠 올잘 막았네 근데 지금까지 프로 이그 그래픽 그 가지고 좋은 이제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일초에 디자인 쪽에 호평을 받았지 그 그래픽 있죠 그래픽 가지고 호평받진 않았어 사실 그래픽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애들은 진짜 프롬게임 관련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고 맞아 맞아 그 특유의 느낌 그 특유의 느낌이 너무 좋아 처음 게임에 불본이라서 참다행이었어 하면서 충격받았잖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그 정도로 스콜라가 아닌 게 천만다행 스콜라도 재밌다고요 아 여기서 이제 조사 좀 해볼까 투표가 어지 추가투표 허용? 이건 뭐지? 아 추가투표 허용? 와 이렇게까지? 페리 함정이라니 뭔 소리입니까? 뭔 소리야 아예뭔 숙청이야 뭐 옛날 같던 숙청하는데 이젠 아닙니다 뭐 숙청까지 나도 솔직히 하나 말할게요. 스콜라, 재밌긴 해. 몇개 파트는 재밌는데, 짜증나는 게 많은 것 뿐이지. 좀 더러워, 게임이. 더러운 것 뿐이야. <웃음> 3,600 <웃음> 이렇게 투표 조작을 한다고 <웃음> 아니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<웃음> 잠깐만 일단은 봤는데 일단 재미있다가 53표고 재미없다가 37표예요 그러면은 채널 포인트 안 걸고 한 번만 건다면 어떻게 되는 가 그러면은? 이것도 궁금하네 자 이제 재미있다라고 투표한 사람들 다들 시청해버릴까 이제? <웃음> <웃음> 왜냐? 난 여기 방장이거든 진실의 방으로 레이터 골은 뭔가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 짜증나는 부분까지 즐겨야? 아... 아 거기까진 난,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불사대가 좋다 싫다로 2차 투표하자고 이번에는? <웃음> 아이 사람들 아 태양전사였는데 심지어 아 역시 나한테 백명은 나한테는 사치인가? 야.. 잠옷까지 올라가서예 신분이? 대단한데? 아 미안합니다 봐봐 뭐야 이거 야 니들 뭐야 야 쩐다 진짜 아까는 아까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?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?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어? 뭐 내가, 내가 그런 걸로 속을 것 같아? 그리고 오늘 은근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말씀드리, 내가 소원은 해드려요 1렙부터 만렙까지 전부 다싹다 소원은 해드리는데 내가 소원만 해드리지 지켜드리진 않습니다 살아남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네 <웃음> 알겠습니다 억울하다고요? 힘을 기르십시오. 근데 거기서는 나도 포함이에요. 중요한 건. 나도 당했어요. 몇 번. <웃음> 참고로 나도 당해. 나도 몇번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. 역시 이미 끊어져 있군. 당연하게도 끊어져 있습니다. 쓰레기는 제거해야될. 쓰레기. <웃음> 현실 세계에 존재해는안될 쓰레기. <웃음> <웃음> 혼자 살아남았어. Yeah. <웃음> 제기를 제기를 <해야> <웃음> 이봐 이 전장에서는 힘만으로 살아날 수 없어 나는 그 거기에 광기의 재미만 더했을 뿐 이 혹독한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지. 과거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고요? 그냥 저절리에서 가만히 있어요. 그런 설이 있어요. 저 설리반의 짐승이 알고 보니까 원래 성직자였다라는 설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은 저렇게 빈사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원래 성직자가 아니었나.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보이겠지만 은 한편으로는 성직자가 아니었을까. 뭐 애초에 엘드리치도 성직자였으니까. 그런데 시기는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거 괴물이 된 거고. 참 기구합니다. 다크소울 보스 같은 거 스토리를 보면은. 야 생긴 거 보니까 다들, 다들 미남이네, 이 정도는. <웃음> <웃음> 아우 끔찍하다 아우. <웃음> 아 그래 이정도면 미남이지 허마의 희망평과 절망평? 아니 난 절망평만 아 선생님 이 세관에서 계 희망을 찾습니까? 정말 어리석군요 정말 어리석한 사람이군 이 세계관에서 희망을 찾아? 꼭 시면에서 태양을 찾는 것과 똑같군 저는 척추의 요정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피고 사세요 이게 당신의 척추입니다 무이가 없다고요? 무이 원래 없는데 아 잠깐만 무희라는 보스가 있던가? 무 무이? 왜왜뭔뭔 무희? 왜, 왜? 뭔, 뭔 무희? <웃음> 개판 이군 <웃음> 뭐 하시는 거죠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예요 예예예예 예요 예 이게 이 녀석이요 <웃음> 이 녀석이요 이 녀석 <웃음>